그 뭐지? 타투가 내 옆에서 숨쉴때 따뜻한 오징어 냄새나 그래서 오늘은 타투 양치를 좀 해야겠어 타투야 오늘은 양치를 하자 알겠지? 양치 하자 양치 양치 하자 양치 양치 하자 양치 양치 하자 양치, 양치, 하자, 양치. 양치, 하자, 양치. 아이짠 정말 오랜만에 꺼내는 이게 뭐야? 타트 이거 뭐야? 타트야 이게 뭐야? 치약이에요 우리 타트가 싫어하는 양치치약이에요 양치치약 어머 누가 여기 위에 씹어먹었니? 누가 여기 씹어먹었어 보여요? 타트야 안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와보셔유! 타투야! 엄마에게 와보셔유! 와보셔유! 옳지! 예뻐유! 옳지! 올라와보셔유! 아우! 있는데 아우! 냄새! 어우, 냄새. <웃음> 속상해? 세상에 또 기분 왜 이러지? 아이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양치를 하네. No, 응? God, please no. 아우 오징어 냄새. 오징어 비열개 먹었어? 혹시 너의 입 이... 너의 입 안에 바닷속 있는 것이야? 입 안에 수족관을 잡은 것이야? 한 것이야 아가타투증은 양치를 하기 싫은 것이어요 헤헤 <웃음> 타투야 엄마 안 죽었지 <웃음> 세상에 하기 싫어도 해야할 일들이 있는 것이야 나에게는 양치시키는 일이고 너는 양치하는 일이지 알겠어? 내가 너를 이거 시키는 게 너무 귀찮아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너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타투야 생각이란 걸 할수록 너는 더 괴로워질 뿐이야 너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너가 왜 태어났을까까지 이제 생각이 간다고 그러면은 살기가 싫어지잖아 그치?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빨리 끝내자. 나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개껌을 사주면은 고기 고기간식만 먹지 말고 좀어 양치 개껌도 먹으란 말이야. 편식하지 말고 고기간식만좀 먹지 말고. 편식하느라 고기 고기간식만 먹으니까 이렇게 입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양치껌 하나도 안 먹고, 응?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렇지미안 아니 타토 얼굴이 확인이 안.. 얼굴이 확인이 안 돼서 화면으로 확인해야 돼 타토 얼굴이.. 이빨 어디어디서 타토 얼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장난치지 말라고 자네 아아 좀 화가 난다고아무 <웃음> 잠시만 아저씨!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빨을 그러면은 티슈로 닦아볼까? 다음에 돈돈좀 벌어서 그거 사야겠다. 지석 녹이는 치약 인스타 같은데 광고에 나오던데 라바. <웃음> 아우 야 놀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 그럼 닫자. 아직도 냄새 아는데. <웃음> 너 아직 냄새다. 어떡해? 아, 알았어, 오 그만해. 오늘은 그만. 할까 내일 또 할까? 그럼 내일 또한번더 해야 돼. 오늘은 고기 간식 없어. 양치 간식이야. 아주 편식하기만 해. 막 간식 없을 줄 알아. 약간 전쟁이 될수 있으니까 꽁찌는 머리를 일단 묶고 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꽁찌 어우 꽁야 꽁찌 이거 봐 내가 좋아하는 거지 아 이거 너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면 꽁찌야 봐봐 오이빨을 응? <웃음> 옳지 옳지 어때 평안하지? 치약도 맛있고 얘 치약이 맛있거든 치약이 맛.. 마... <웃음> 아니구나 <웃음> <다> 알았어 어 <웃음> 생각보다 어허 <웃음> 생각보다 짜증나는 일이야 <거> <웃음> 어? 오. 어, 너뭐 싫었어. 내 새끼. 스트레스 받았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우리 꿈 마음을 너무 몰라줘? 하기 싫은데, 미안해. 미안해. 이거 한 가지 TMI인데 우리 꿍찌 요즘 요즘 산책 나갈 때 엄청 뛰고 사료를 바꿔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슴 근육 개 쩐다. 갑자기 가슴 근육 어? 우리 서리는 4개월이거든요. 우리 서리가. 서리가 지금 개월 수로는 4개월인데 그래서 이빨이 아직 유치야. 근데 생의첫 양치인데 할수 있을까?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어, 소리. 토라! 아니, 가만히 있어봐. 토라! 아니, 아니, 토라! 토라! 정신 차리! <웃음> 아우, 어, 정신 없어! 토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양치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설 이게 지금 노는 건줄 알아? 설에는 지금 양치가 노는 건줄 알고 있어 피부